이번 영상에서는 영지에서 가끔 출몰하는 바이라바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이라바는 영지의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변 몬스터를 잡다보면 나타나는 준 보스급 몬스터로 처치시 명점을 획득할 수 있고 금상자 및 도면 조각을 드랍하기 때문에 세력창에서 공대를 모집할 때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영지에서 사냥하다가 바이라바가 나타날 경우 세력 채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왜냐하면 바이라바는 나타나고 15분가량만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공대 모집을 하고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이라바는 정화의 수호탑 주변에 다섯 마리가 나타나며 각각 처치시 명점을 획득할 수 있지만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키라이프 단계에 따라 습득하는 명점이 달라요. 아키라이프 5단계 기준으로 한마리당 200점가량을 얻을 수 있고, 5마리를 전부 처치하면 1000점의 명예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바이라바는 생긴거와는 다르게 약골이라서 두 파티만 있어도 충분히 잡을만해요. 하지만 광역 스킬을 사용해서 옆에 있는 바이라바까지 함께 때린다면 동시에 여러 마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증호 특성의 악령 돌진 스킬을 사용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해요. 만약 다른 바이라바를 전부 끌어온다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바이라바의 스킬들은 불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투사체들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무빙으로 피하기 쉬워요. 그리고 맞더라도 데미지가 약해서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꼭 키해줘야 하는 스킬이 있어요. 지옥불 감옥이라는 스킬은 유저의 발밑에 영역이 표시되고 네모 모양의 감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잠시 후 감옥의 불기둥이 솟아올라 직사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나오는 방법은 감옥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틈이 생기며 이곳으로 점프 혹은 날트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갇히면 시야도 이상해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무적 스킬이나 비타를 이용하여 불기둥이 생기는 타이밍에 무적으로 버티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바이라바를 처치하였으면 꼭 루팅을 해주세요. 금상자의 경우는 직접 루팅을 해야 습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이아바에게 습득할 수 있는 불에 그을린 차량 설계도 조각은 33개를 모아서 화염전차 도면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검은 진주빛배의 설계도 조각은 55개를 모아서 으르렁거리는 소형 범선 도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진주비 설계도 조각은 경매장에 400골드가 넘는 시세로 팔리기 때문에 먹는다면 완전 득템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